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오늘나이신논 내진 만년필인데요. 일단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어, 이 만년필은 내진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일단 전시하고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전시하고 노란색깔, 노란색깔로. 어 다른 색깔로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다른 색깔은 찾지는 못하였고요. 그래서 저는 노란색으로 샀습니다. 노란색으로 샀고요. 일단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노란색 노란색 바탕에, 어, 노란색 바탕에 그냥 아무, 아무것도 무늬가 없는 그런 만연필입니다. 그리고 여기 금장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젖어 있고요 그리고 메뉴의 팁과 탑과 여기 팁 부분에, 여기 테일 부분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도 금장이 이렇게 달려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오로라라고 이 장이 박혀져 있는 것을 그, 그, 각인이 그, 그, 박혀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을 사용하면 안되는데 화염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원으로 어1 0만원대 형성되어 있어서 조금 비싼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불손 어, 만년필 매니아들사에서는 이것도 중저가로 평가 되지만 말이죠 일단 그리고 이제 필기감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금장으로 되어 있요 여기도 촉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오로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금장이고요 금으로 되어 있어서 어,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화하는 거에는 영, 큰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드부품 같은 경우에는요 피드부품 같은 경우에는 어... 저히 여기서 불만이 조금 있었어요 피드부품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샀을 때 말이죠 처음에 샀을 때 어... 일단 기본적으로 잉크를 잘못 넣은 건지 아니면 저 잉크 이게 이게 잉크를 타는 건지 아니면 어 잉크를 타는 건지 아니면 원래 초기 초기에 다 그런 건지 몰라도 잉크가 세네 영상이 조금 있었어요. 잉크가 세네 영상이 조금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마년 어, 필을 여러 번 세척해주고 한 다섯 번 정도 한두번세번 정도 세척을 해주고 그다음에 잉크를 채워놓음으로써 문제 해결됐고요.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거 피기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피기감 같은 는 굉장히 부드부드한 피기감입니다. 굉장히 부드부드한 피기감이고, 어, 일단 부드부드한 피기감 자체는 좋아요. 부드부드한 피기감 자 좋은데, 일단 M립에도 불구하고, N립이고 유럽에서 생산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어, 어 뭐랄까. 꽤나 얇은 펜촉을 보여주거든요 M 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 두껍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힘을 줬을 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두껍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꽤나 얇게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꽤나 얇게 나오고 있고요 거의 F 리급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힘을 주면 역시 어, 모든 만년필이 그러하듯 모든 만년필이 그러하듯 힘을 주면 필답에 어, 따라서 필압에 따라서 이렇게 굵게 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딱히 다, 다른 설명드릴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다른 설명드릴 것은라곤 예,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국제국사이즈 컨버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 컨버터 사용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어 컨버터가 깨졌네요 약간 돌발사항이긴 한데 컴퓨터가 컴, 컴, 컴, 깨졌네요 돌발 상황 중 이건 예상 못한 돌발상황인데 이거는 추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깨진 것 같은데 네. 일단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국제국 사이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컴퓨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이걸언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컨버터, 피 필드 부분에 여이 있죠. 템 같은 경우에 어떤 용도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 잉크가 만약에, 어, 이거를 컨버터를 이렇게 돌렸을 때, 잉크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 에 잉크 고이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잉크가 바깥으로 흐르지 않도록, 바깥으로 이렇게 툭 하고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는 파은이의 팝의향이었고요 네 오늘의 쉬논 내신 만년필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저희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